자, 아, 체온 준비합니다. 아, 오늘은 좀비리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먹으러 요즘 그림 그리고 있어요. 가 입추, 이제 좀 저녁에 밤에 열대야가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하죠. 열대야와 열대야 아닌 것의 기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이 어디든 이렇게 딱다아 있을 때그 닿은 자리가 후끈후끈분열대 <웃음> 침대에든 방바닥에든 다아 있는데 거기가 후끈후끈거린다. 아, 이거 열대야. 몸둘바를 모르는 거죠. 입추가 지나면은 절기라는 건참 대단해요. 진짜 바뀌어요. 확 꺾이는 느낌이 한번 느껴져요. 그리고 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렇 모기도 입이 삐뚤어집니다. 주둥이가 삐뚤어져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제대로 힘있게 침을 못 꼽아요. 올해 많이 모기한테 화를 하셨나요? 저는 원래 모기랑 동맹 맺어가지고 모기한테 거의 안 물리는데 올해는 정원에 나가면 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죠? 뭐저 혼자 안 물린다고 잘난치 할수 없고 저도 긴 바지 입고 정원에 나가고 합니다 역시 내가 안 빨고 나쁜다 보네, 좀 굳어버렸네. 오늘 쓸 거에 대한, 그러면 이게 녹는 동안에 이야기나좀 할까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제부터 쓰게 되겠죠. 이 쓰기 전, 전에 이야기들. 요, 요 공간 얘기했던 거야, 아까 그 평가할 때. 이런 데가 더 넓, 생각보다 넓어요. 그죠? 저는 한 이정도로 썼을거예요이 정도로 근데 수진은 이정도로 썼어요 <웃음> 생각보다 좀 넓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내려 아, 썼죠 이렇게 더 넓게 제가 이 펜으로 굳이 자랑하는 이유 어저께 우리 딸한테 선물받았죠 여기 타타 써있는거 보이죠 이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몇, 거의 1년 만에 받은 <웃음> 것 같아요. 음, 이 불자에서 이요 위치, 이게 여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중심이 맞는다는 거. 이거 너무 직선이었죠. 쓱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봤지? 이런 것처럼. 이런 거잘돼 있죠. 요고, 꺾이는 거 기억나시죠? 좀 너무, 어? 안 보이는구나. 이거 고 부드럽게 좀 꺾여주고. 얘가 가장, 가장 굵은 자리, 가장 굵은 자리, 여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내려왔었죠? 이렇게 이거 각도처럼 이것도 이렇게 가야죠. 그런 거. 이 갈지 자. 쓰러져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몰라이렇게돼 있었어요. 이 중심을 딱 봤을 때딱안 쓰러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좀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붓이 너무 안 녹으면은 저 <웃음> 그냥 가늘게 써드릴까 근데 제가 세분할 때도 일부러 조금 가늘게 써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뼈를 보여 드리려고 뼈가 살 속에 덮여 있으면 초보자들은잘못 봐요 그 속에 는 뼈를 아 물론 순시가 초보자는 아니죠. 이제 중 중급. 중급이면 어느 기준이 뭐냐면 은 이제 누구에게 작품 써줄수 있는 때가 됐다. 라는 게 중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든 친구든 동창이든 이웃집이든 어, 서예하신다면서요. 아이고, 뭐, 언니 서예 하나 해줘. 라는 말이 나오실 때, 알았어. 하고 해줄 수 있는. 물론, 반박에 한 장에는 안 되죠. 한 장에 쓸수 있으면 그건 고급반이고, 여러 장 하루 종일, 뭐, 또는 일주일을 쓰더라도, 우리 체험 받아서 막 연습하듯이 작품 연습해가지고, 한 장을 상고 끝에 마치면은 실력이확늡니다 그리고, 뭐가 좋으냐. 내 가치감이 확 느껴져요 아, 내가 배워가지고 이 시간과 금정과 노력을 바쳐서 이제 얻은 것을 뭔가 하는구나 결실을 얻었구나 이 기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도 그런 어떤 음,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누구에게 해줄 수 있어 나중에는 심지어 야너가운 하나 써줄게 내 신랑한테 얘기해봐 가훈 뭐야 이런 자신감 그리고 아주 잘 쓰는 건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 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일반인이 보기엔 잘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쫄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야 정통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요즘은 뭐 쓰일 자는 아닌데 제자들 사자부터 시작합니다. 붓이 지금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런 건 이제 쓰면 어떻게 되느냐를 미리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여는좀 굳어있고 붓 끝도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죠. 그럼 갈라지겠죠. 그걸 각오하고 바로 이런 거 말입니다. 한 자만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붓 같아요. 중국꽃은 털이 마르고 나면 굉장히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국산붓은 이렇게 뻣뻣하지는 않아요. 붓을 바꾸느냐 마느냐 바꿔보느냐. 네, 뭐 바꿔보죠? 좀 국산이긴 한데 싸구려 것이. 얼마나 싸구려냐? 알파몽고에서 나온 저렴한 것입니다. 어쩌다 급해서 어요 알지자. 화살 십자죠? 화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지혜인데, 이것이. 지혜할 때 진데. 이것이 입인 건 알겠는데. 뭔가 입이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겠죠? 화살처럼 말한다? 빠르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화살은 목표에 적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죠. 즉, 정확한, 절제된, 군도덕이 없는 그런 어떤 말. 이게 지혜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설명하거나 말을 하는데 자기 속을 얘기하거나 하는데 말이 길다 그럼 그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말이 짧으면서도 요약할 수 있고 정리가 잘되 있다 아주 훌륭한 거죠 최소한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죠. 맞습니다. 속옷자입니다 기플로, 속옷 심오하다. 네. 1, 2, 3. 유어예 또는 청출어람때 쓰는 글자무엇에서무엇보다 뭐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이 목자 자주 쓰이는 자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활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제대로 외워두고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인품을 생각하면서, 이 목이라는 인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인자하고, 날카롭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상대방의 약점에 관대하고, 수진 씨도 상대방의 약점에 관대하신 분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예리한 분들 이 있죠. 약점이 잘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더럽고 어떻게 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도 역시 남편이 못됐고 정말 마음에안 들고 애들은 또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뭐 정부는 참 더러워 뭐 등등 오만가지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밖으로 핑계대며 살겠죠 그런 상품은 목하지 못한 상품이에요 인하지도 못한 거예요 오직 의만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죠 의 의가 좋은 단어로도 쓰이지만 의 따지다가 주변 친구들 다 멀어지고 또 스스로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번뇌의 실타래를 근원부터 뿌리채 끊지 못하고 맨날 바깥에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어, 이거는 이제, 나라, 한, 우리나라, 한, 군. 이게, 요, 것만 하면 윤 자죠? 윤시성할때 윤인데, 윤어 한다. 이게 손이에요. 손. 또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잣대. 자를 딱 대고 중공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글씨고, 그걸 말로, 허가 또는 불허 말하는 존재. 군. 그래서 왕이라는 뜻도 있고, 조금 약한 의미의 왕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대군들. 임금까지 되지 않더라도 자 여기 중요한 글자 나옵니다 홀로독 이런 S라인 요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 독이라는 것은 홀로 여기 원래 어떤 의미길래 이 홀로가 됐느냐 하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1년에 한번 최고로 우량한 개를 고르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1위를 한 개를 독이라고 합니다 독보적이죠 독특하죠 아 독특은 아니에요 특, 특은 똑같이 1년에 한번 대회를 해서 우승한 소를 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 여기 개 46변입니다 개와 그 소, 최고의 개와 최고의 소를 합쳐서 독특 이라고 아름다운 의미가 깃들어 있는 단어죠. 복특하다. 볼견. 깨달은 사람을 견자라고도 합니다. 그 랭보, 에드와르 랭보의 시에 이제 자주 나와요. 그 영어로는 seer. 아바타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I see you. 이런 인사를 하죠. 난널라라이 말, 이 C라는 말이 그, 그 감독이 참 대단한 존재란 걸알 수가 있어요. C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내면에 부합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리고 싶어 하면 되죠. 의 자, 서있네요, 소리 음 자가 됐네요, 자, 소리, 파동, 진동, 그리고 마음 자, 마음이 파동으로 변해서 세상에 나타날때, 그그 뜻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네, 뜻이 들어갔죠, 그 안에. 뭔가 귀찮다? 너왜 그래? 뭐 등등. 자, 이 자도 중요한 글자죠. 다시 부도 되고, 부활할 때는 돌아올 복도 돼요. 회복할 때. 부복. 여기는 깨져서 잘안 보이지만, 다른 자를 사료해 볼적에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있죠. 먹으라고 좀 부르는 모양이에요 자, 실사 절잖아요 끈을 절 빼어날 절 끝내준다 뭐 이런 말 있죠 끝내준단 말이 부정적인 뜻이 아니죠 이거 마찬가지 이 절자가 끈을 절이지만 때로는 끝내준 절제가 되는 거죠 절경 절묘 4 이것 은밭 음, 이, 아 니라 의식의 밭 또는 내 어떤 단전, 단 전할 때 저, 이, 이걸 쓰 잖아요？이건 꼭논밭할때그밭이 아니 라는걸알수있 어요. 생각의 밭, 여기 그 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 는 것이 죠. 수 고하 셨 습니다.